안녕하세요. 편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썸네일의 어그로에 이끌려서 오셨겠지만, i5 살때꼭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대부분 유저들이 모르고 있어요. 물론, 제가 뭐, 13세를 리뷰할 때나,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에 녹방 찍어놓은 거에다가 언급을 해두긴 했었어요. 어, 13600K와 13500은 게임의 성차가 꽤 많이 난다. 그렇게 언급을 해뒀는데 자세한 내용까지 넣는 영상도 있고 없는 영상도 있는데 여러분 표 위주로 보다 보니까 대부분 유저가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생방 자주 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방도 오시는 분들 해봤자 500면 남짓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크게 짚고 가겠습니다 i5 구매하실 때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쓸데없이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단, 세 개의 진실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게이밍에서는 이 코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피 코어가 중요합니다. 이건 아마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얘기가 되는 것이고, 어, 실질적으로 이 코어를 끄고 게이밍을 할 때랑 이 코어 키고 게이밍을 할때뭐 차이가 없다는 뻗지는 영상 같은 것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게이밍에서는 사실 이 코어는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 코어가 중요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깔고 갈게요 그리고 게이밍에서 클럭 역량은 비교적 미미합니다 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럭 역량을좀 많이 받긴 하는데 롤 빼고 계산했을 때뭐 배그, 로스트아크, 오버워치 이런 애들도 클럭 역량 그나마 받는 게임이지만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고요 여러분이 아주 고사양 게임인 그... 뭐... 어센신크리드 오디세이? 아니면은... 디비전2? 아니면 사이버펑크 뭐, 이런 것들. 상구주토탈로 이런 데서는 클럭 영향을 진짜 얼마 안 받아요. 그다 보니, i5 끼리 차이가 뭐가 있죠? 클럭 차이가 있다는 건 대부분 유저가 알 텐데, 그것도 큰 효과를 주진 않습니다. 그럼 게이밍은 무슨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캐시 용량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i5 끼리 캐시 용량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단. 있는데, 음, 그것만 알고가, 가시면은 손해를 볼 겁니다. 왜? 어떤 제품은 캐시 용량 차이가 생각보다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캐시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13,400보다는 13,500이 게임 성능이 좋을 것 같고, 12,400보다는 13,400이 게임 성능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i5 구매하실 때, 특히 게이밍 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렇게 한번 어, 단어에서 찍어주는 걸 봅시다. 단어에서 찍어주는 걸 보면 S3캐시 13600K는 24메가입니다. 그리고 13500은 S3캐시 24메가. 오 똑같네요. 13600K도 f 24메가 13400만 20메가 그러면 은 얘네 셋은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13600 노멀도 캐시 용량이 같으니까 똑같겠네요 어 클럭 용량 거의 안받는다 그랬으니까요 그런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13,400만 좀 떨어지겠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답이 아닙니다 어 일단 이거 먼저 보십시오 이거는 인텔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13세대 레터 레이크 1 3 6 0 0 노멀과 1 3 6 0 0 k 입니다 보시면 뭐 가격 차이 같은 것도 적혀있고 코어 개수나 이런 스펙을 다 적어놔요 코어 개수 완전히 똑같죠 스레드 개수 똑같고 클럭은 0.1 차이납니다 실제로 올코어 부스터도 0.1 아니면 0.2밖에 차이 안날거예요 동작하는 게 거의 비슷하게 동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게딱 하나 있습니다 빨간 줄로 밑줄 꺼놨죠 얘네들은 K라는 네이밍 하나밖에 차이 안나는데 L2캐시가 여기는 11.5, 여기는 20이죠 어? 이상하게 용량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LTC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이 LTC는 12세대일 때는 1.2 오메가를 코 하나당 할당 해줬습니다 피코 하나당 1.2 오메가요 그러면 이제 6 곱하기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7.5죠 어째요, 1.25 곱하기 6 곱하기 하면 7.5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메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코어 4개당 한묶음을 해서 2메가 붙여줘요 그래서 거기서 4메가 붙기 때문에 11.5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시, 진짜 찐 13세대는 피코 하나당 2메가 붙여주고 그리고 이코어 4개당 4메가 붙여줍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뻥튀기 시켜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메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만삼7 0백은이름만만3 7 0백이지 12600 이야되는거 아니에요? 물론 12600하고는 스펙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름만 13600인건 맞습니다 이 레, 랩터레이크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하니까 아니 뭐 12세대는 캐시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는데 어쩌저쩌고 고뭐 떠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텔이 공식적으로 랩터레이크 발표할 때 썼던 자료인데요 어, 어떤 영역 때문에 CPU의 성능이 올라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멀티 성능은 빼고 싱글만 보겠습니다 12900VS 13900인데요 그래도 의미있는 자료가 같이 보면 될거예요 i5가 아니지만 여기 보면 프리키시가적혀는게 클럭 부분입니다 클럭 부분이 성능 향상에 가장 큰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제일 큽니다 그 밑에 메모리 메모리 기본 클럭이 4800에서 5600으로 올라오면서 거기서 일부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밑에는 캐시 이제 캐시가 용량이 더 커지고 구조가 바뀌으로서 성능이 좀 상승했습니다. 총다 합쳐서 코어 숫자가 동일하다면 15%가 증가하는 거예요. 멀티성능은 코어 숫자도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 스레드라는 게 붙으면서 이 어, 영역에서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이거 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코어 숫자가 똑같으면 은 클럭 빼고는 나머지 두 부분은 별 영향을 안 줍니다. 메모리나 캐시는 진짜 찔끔성능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클럭에 비해서는요 매우 미미한 용이죠 이게 아마 계산도 될 텐데 메모리하고 캐시는 뭐 합쳐봤자 3, 5% 정도 차이일 거고 클럭이 거의 10% 정도 당겨지면서 클럭에 그 그에 대한 성능이 확 오른 거예요 근데 i5 보시면은 그러면 클럭이 비슷하면은 게임의 성능도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캐시 하나 때문에 이렇게 까져요? 라고 할 텐데 아까 제가 첫 번째 뭐 가정하고 시작했죠 게임에서 클릭의 인형은 미미하다 그랬잖아요. 맞죠? 이 코어 더 붙어가지고, 캐시 더 붙은 거는, 이 코어는 미미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피코가 중요하고, 게임인 캐시 인형 크게 받고, 피코에할때랭 캐시가 더 중요합니다. 피코를 지속적으로 동작하게 할수 있는. 걔네들끼리 이렇게 묶여있기도 하고, 림버스로. 그게 아주 중요해요. 하여튼, 그래서, 어, 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겁니다. 이거 뭐냐면은, 제가 리뷰하고 올린 건데, 13,400, 13,500, 13,600입니다. 얘네들 성능 차이. 저사양 게임 빼고, 저사양 게임은 이제 클럭량을 좀 봤거든요. 고사양 게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13,500, 13,400, 12,600K는 프레임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148, 143, 147. 근데, 13600K만 유독 높아요. 158입니다. 그냥 단위가 다르죠. 10단위가 그냥 달라졌죠. 심지어 어1 3 5 0 0하고 13600K가 10프레임이나 차이나요. 10프레임은 절대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10프레임이면 잘하면 그래픽카드 한 단계 못해도 그래픽카드 반 단계 정도는 올라가는 정도의 차입니다 CPU 하나 바뀌었다고 롤1 0 로스트아크 빼고 고사양 게임 보더랜드, 메트로 엑스더스, 포로자, 상우지, 토탈워 디비전, 사펑, 이런 거 이런 고사양 게임 위주로만 보는데도 프레임이, 평균 프레임이 10%, 최소, 아 평균 프레임이 7%, 어 최소 프레임이 거의 1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보시면은 클럭 영향 미미하다는 것도 알수 있는 게 11400하고 11600K, 프레임 차이 얼마입니까? 105대 106입니다. 1프레임 밖에 차이 안 납니다. 심지어 최소 프레임도 얼마 차이 안 나? 4%. 이 예전에 12400과 12600K를 직접적으로 제가 테스트 했을 때고거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스펙을 보자면, 자, 12600, 12600K입니다. 얘네들은 사실 있잖아요. 피코 하나당 캐시 주는 건 똑같고요 차이를 어떻게 냈냐 하면은 일단 성능 차이를 내야 되니까 그냥 이코를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성능은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게임 성능은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마 리뷰 찾아보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텔에 이런 고민을 한것 같습니다 아니 12400, 12500, 12600이라 12600K랑 게임 성능이 비슷하면은 PC를 사는 일반 유저들 대부분은 게이밍을 보고 CPU를 구매하는 건데 실제로 얘네들이 이렇게 근접해 있는 게임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굳이 12600K를 잘 안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 K랑 k 아닌 것을 멀티 어, 성능은 똑같이 해주고 캐시 용량으로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캐시 용량 이렇게 크게 차이 나게 해서 이거를 좀더 자세히 볼수 있는 게 이겁니다 c p u g CPUG에서 12400F, 12600K 보면은, 자, 6이, 요 코어 6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1.25 곱하기 돼있죠. 코어 하나당 1.25메가라는 겁니다. 여기도 1 2 5예요 12600K, 12400F 똑같이. 어, 밑에 나가면 13400. 한번 봅시다. 13400도 1.25고, 맞죠? 13500도 1.25입니다. 근데, 13600K만 2로 돼있어요. 2메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 요 뒤에 플러스로 붙어 있는 거는 이코 4개당 얼마라는 거죠? 이코 4개당 4메가. 이코가 그 묶음이 두 개니까 8 개니까 두 묶음이죠. 그러면 얘가 앞에 거에서 두 배가 되죠. 얘는 2메가인데. 여튼 이거는 이코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우리가 P만 보자면은 결과적으로 때 13,600K만 2메가라는 거야. 이거를 왜 자꾸 문제 삼느냐 면은 우리가, i7을 한번 봅시다. i7은, K버전하고, K버전 아닌거 하고, 코어스 똑같고, 클럭 0.2 차이 나고, 그리고, 캐시는 똑같이 30입니다. 이거는 S3 통합 캐시 얘기하는 거니까, L2 캐시 보죠. 그럼 L2는 2 4 m 가에요 똑같죠. 결국, 결국, 이 제품 은 완전 똑같은 제품에 뭐다? 전력치만 제한한 을 겁니다. 65로. 최대 터보는 150, 250대 220대인데 실제로 써 보면은 10 20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220이 아니고 230뭐이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하여튼 어쨌든 얘네는 진짜 클럭 차이 빼고는 나머지 구조가 완전 똑같다는 거예요. 뭐 코어 개수, 스레드 개수 거기에다가 L3 캐시, L2 캐시 싹다다 다 똑같아. 그냥 클럭만 조금 차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얘네들은 게이밍 성능이 거의 똑같이 나오고요. 작업 성능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i7과는 i9도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 13세대. 13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K 붙은 걸안 붙은 거 차이를 크게 벌려버린 거죠. 그것도 13,400이 크게 벌어지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13,500이나 13,600까지, 이 13,600K랑은 크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PC를 산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아, 좀더 윗급의 i5 쓰면은 게임 프레임이 올라가겠거나, 그러면서, 13,400 쓸걸 13,500 쓰고, 13,500 쓸걸 13,600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얘네들 12,400하고 거의 게임의 성능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제가 이거 4070ti 기준으로, 각 CPU별로, 성능이 얼마나 나오나 만든 CPU 가성비 비교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모리를 똑같이, DDR5로 쓸 때, 13400은 103%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13500은 104.6%니까 뭐 반올림 한다 하면 105% 그러니까 겨우 2% 차이 나는거죠 근데 13600K 가니까 갑자기 111% 여기서 여기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죠 한 6%는 벌어지죠 7% 6% 사이 밑에 거랑 비교하면 9% 가까이 그니까, 러 아무리 봐도 13,500하고, 그, 13,400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요 위에, 요 K버전만 유독 높고, 심지어 이 K버전이 원은 높다 보니까, 13,700F하고도 게임 성차가 별로 안 납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4 0 7 0 t 에쓸 거면 웬만하면 13,600K부터 시작하세요. 자꾸 돈 아끼겠다고 뭐 5600이나 13400, 13500 이런 거 보고 계시는데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성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지접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요. 뭐 20%가 그러면은 이가뭐 체감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개가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그래픽카드 한 단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4070ti에 10% 가까운 성능이면은 얼마 치를까 생각해요. 합니까? 얼마치에요한 12만 원전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CPU 가격에 옛날들 12만 원 차이 좀납니까 대충, 그쯤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자, 13,600 KF로 봅시다. 이 41만 원에어 있죠. 그리고 13,400 F 사면은 24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차이가 많이 나죠. 맞죠? 10%. 13,500 가면 28만 원에서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13만 원.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글카 성능에서 12만원치를 이미 까먹었다는 거예요. 10만원치거나 12만원치를. 근데 얘네들 증가하면은 그것만 증가하는 거 아니죠. 깡클럭이 증가하기 때문에 얘네 최대 클럭. 좀더 빠릿하게 움직일 거고, 그리고 이코를 더 많이 붙여줬기 때문에 다른 다중작을 하더라도 당연히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득보는 부분이 오로지 게이밍만 그렇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저런 100만원 넘어가는 글까지 쓴다 치면은 그 <웃음>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아싸리 뭐12400 쓰는 경우 빼고 어설프게 13500이나 13600 노멀 물론 그건 지금 OML 밖에 납품이 안되지만 언젠간 소비자한테도 판매를 하겠죠 뭐13400 이런거 이런거 어설프게 올려서 쓰는거는 사실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정확하게 찍어드릴게요 13600K나 13600KF를 가셔야 성능을 그래도 i7급에 가깝게 잘 뽑아 쓸 수가 있습니다. 4070Ti 기준으로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웬만서는이 K버전 CPU를 게이밍 용도로 생각하고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K버전이 단순히 코어가 많다고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이 캐시 용량 때문에 확실히 게임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지에 제가 만드는 편은 뭐다? 이미 앞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영상 비교 리뷰를 다 해보고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12400 쓰겠다, 12600K 쓰겠다, 13400 쓰겠다, 13500 쓰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13600K 가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물론 뭐 그만큼 돈이 깨지겠지만 스포츠카에는 스포츠 타이어를 써야죠. 스포츠카에 뭐 국산 평범하게 시내 주행에 적합한 저렴한 뭐 그런 타이어 쓰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 생각해요 그럴 바에는 그냥 4070TL 쓰지 말고 그 밑에 좀 저렴하게 뭐 판매되는 중고 3080 이런 거 쓰든지 그런 게더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번에그 인텔이 너무 선거워서 그 제품의 게이밍 성능을 벌려 놓은 것 같습니다 K버전을 어떻게든 팔아 보겠다라는 그런 속시, 속셈이 눈에 보입니다 13400이나 13500 같은 경우에는 7600X 보다도 못한 게임의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임의 성능 올리겠다고 그 소폭 소폭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제가 그리 권장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그 이유로 하여튼 그리고 그 K 붙은 거랑 K 안 붙은 거랑은 뭐 클럭 차이밖에 없죠 오버클럭 밖에 차이 없죠 하시는 분들한테 어 i7, i9는 그럴 수 있습니다 i5는 아까 12세대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12세대는 코어 숫자가 달라. 12600이랑 13000, 아, 12세대는 이거랑, 이거랑 코어 개수가 4개나 차이 나요. 그리고 13세대는 캐시가 거의 L2 캐시 기준으로 두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20에서 111.5였나? 근데 요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생각해 두시고 같은 제품이라 생각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CPUG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니 13세대 가장 큰 장점이 캐시 용량이 커지고 구조가 바뀌었다 그랬는데 논 K 프로세서 i5는 12세대랑 동일한 캐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3세대랑 13세대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제품이란 거, 요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번에 제대로 <웃음> 찝어드렸으니까, 뭐, 이제는 어설프게, 어, 게임성을 올리겠다고, <웃음> 12,400에서 13,300 가거나, 13,400 가거나, 13,400에서 13,500 가시는 분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요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거를 도돌이 하면서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웃음> 여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요. 자, 이만 갑니다. 여러분, 빠이빠이.